i 어 네, 있 아이 원 가족 단위로 오신 것. 아, <웃음> <웃음> <한 명만. 웃음> 자, 우리 보통 <웃음> 사람은 조금만 그, 무지막 그, 그, 그, 그, 그, 해서 무지 그, 그, 그, 그, 는 그때는 다 저걸로 써요 되게 보면 근데 또 달라? 그거는 우리 시대 이건 네. 뭐 너희 시대 네. 오늘 역할 뭐... 기록으로 아, 남기고 너희 시대는 이가된다 그래서. 네. 필링 카메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면 진짜 대박 하는 거야 거 있어 오늘 테이블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바나에 올라가려고 안녕 o m r s i 이 n a l 시간 a p a t あり보 a n a <목소리> 아. 아. 아 어, 아이손 어. 아, 타이 다이빙 이런 거해 보고 싶은데. 어, 와, 이 빠르다. 어, 와이왜 빨라. 나, 나갈 때 원래 빨라. 아, 어, 아, 그런 거야 그래. 빨라. 음, 음, <웃음> 절대. <안> <웃음> 빨라. 어. 개데 물이 그 뭐랄까? 신기하다. 훨씬 오래 탈것 같아. 아, 아, 이블카를 어. 아. 20분에 돼야 된답니다. 아, 네. 어, 산으로는 갈수 없는 곳 맞네. 와, 빨리 가. 옛날 프랑스 시대에는 별장을 어떻게 지은 거지? 어, 아, 그러게. 이렇게 친데? 여 어, 그래. 올라, 어. 올라온다. 그러니까. 케블카가 음, 있지도 않았을 아, 아, 거예요. 그때는 없었을, 없었을 것 같은데. 아, 네. 와, 뭐그려고그 그렇죠? 네. 최소 반나절 이상, 아무리 길이 있어도 이게 지금. 아. 와, 아, 그 네. 아, 네. <웃음> 물 나오는 거 아, 겠어 어, 그런 느낌한테. 그냥 그냥 계속 그런 거. 끝이 아닙니다. 끝이 진짜 아니야. 집어이런거만날타고 해야 하브 이렇게 아, 늘리는 게 아니라 다리, 용달차 아니면은 아, 좋아. 아, <웃음> 용달이. 아, 가 시원해. 옵션. 이거 별로 안 큰데요, 이게? 아, <웃음> 진짜 아유, 생각보다 큰것데이 어, 진짜 돌에 가른 것같긴다들 <웃음> 를 진짜 이 산속에다가. 자 이사를 그래 이 분만 보고. 이와 이게 약간 근데, 그런 별장 이게, 터 같은 거이게 에이션의 타신가보다 옛날 그. 네. <웃음>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플라워 가 플라워 가네오근되 뭐. 예쁘다 내려 어, 가서 봐야돼 어. 내려서 플라워 가슴 요지인데 고지. 원래는 줄을 2시간씩 사야되는 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 거밖에 없다고 이따가 한번 타야겠습니 타죠? 저희 타시는 거같아요타나 타야지 네. 와, e m u a h 쿠바 이런데 가서 올드카 음, 거기였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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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뭐, <S> 하면서, 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진짜 줄 때문에 못한다고 하던데 네, 지금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없어서 그 영웅만 해도 네. 습니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나도 되전적으을 네 많이 하는데, 근데 피는 다르텐데그런 민족의 정의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웃음> <웃음> 아, 저 역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찍었어, 너빨빨서 아, 오케케이 m 리 사진을 s 팔고 i 번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u r 아 I'm sure. I'm sure. I'm s u 니다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u 먼지 저프도 있고 먼지 저프도 있고 아 자이로 들어 어, 생상만 해도 멀미나느니 절대 안탑니다 이런거 한국 아이스크림 자어 돼지가 e 지 건더파네. 뭐뭐뭐뭐 뭐. 마다가스카르 샌드. 뭐 현지 아이스아 현지 먹겠습니다. 아하뭐뭐 뭐. 알겠어요. 저 현지 것 좋아해 가지고. 자고. 아이고 한국 거네. Vietnam ice cream. Can you recommend me? Good one. Good. Okay. 라임 먹어야겠어. 레몬. 하나만. 아 예. 만원분 누구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로 하시죠. 네. 네. 베트남 현지 아이스크림인지. 약간 탱귤 탱귤에다가 그 캔디바 섞은 그 맛이네. 아에게 캔디바 맛이야. 와. 하려고 해요, 혼자서. 혼자 타러 줄서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카메라 못찾게 해서 찍찍불하고 끝냈습니다. 나오니까 여기 비가 엄청 쏟아지고 우비를 찾아가고 왔습니다. 우비를 찾아가고 나왔습니다. 지가 이렇게 또 갑자기 내리네 날씨 좋다던 아, 진짜 언제 비하냐는 듯이 다시 또 날씨가 방대로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서양의 조화. 그렇지, 거기네 아,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이 계단이 꽤 높네. 어. 땀난다 다시 bye bye. Hi. 와아차 마시는 데구나 탑이 있고 기도를 나왔습니다. 불교 사원인가? 아, 부처님이 계시네. 절이구나. 얘는 되게 유럽처럼 꾸며놓고 위에는 이렇게 절이 있어요. 이야말로 동서양의 조화 베트남의 식민지였던 아, 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보여줄 수 있는 좀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얘가 이제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던 전망대, 전망대 계단이 또 있네. 올라갈 수 있나? 그래서 물 자꾸 올라만 다닌 것 같아 걸어서 느낌이니까 <웃음> 전망대 이렇게 올라오면 절이 이렇게 보이고 <웃음> 저런 절경 와. 로시정 종치나 보다 시간되면 p 리스 a s e don't t 이제는 다시 바나엘에서 호텔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호텔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싶고 비가 왔는데도 그래서 덜 습하네요 와저걸리